제일 많이 못. 을살 <웃음> 없냐? 아니 형술못 먹어요? 술못 먹어요? 근데 준우 형 평소에도 못 마시긴 했어요 이거. 내가 방금 너두번 살렸어 왜요? 두번 주먹질을 <웃음> 할거 <거야>. 같아 <웃음> 요시야 7시 2 0분이야오이밥 먹어야지 밥이요? 야밥밥 11시... 밥 먹어? 아 시발 으 죄송합니다 <웃음> 뭐라고, <웃음> 뭐라고 했어? 요밥 <웃음> 먹기 싫은가봐요 아니 내가 밥 먹자고 하는데 그렇게 욕할 일이야? 일어나라 용사형. 나뭐밥못 <웃음> 뭐 먹고 싶은데요. 첫 번째 양념통닭 프린 양념 치킨. 에이. 뭐라, 뭐라. 야 두집 두집. 야 이스트에서 가장 최근에 희망하게 두집이 왔어요 막. 차라야 차라야. 근데 저는. <웃음> 나 두집 먹어도 나쁘집이잖아 저는 않아. 개인적으로 새로운 메뉴 한번 추천. 저, 저 이제 피자로 가야 돼요 사실. 너무 아니, 치, 아니, 치 지금, 너무 치킨으로만. 형이 유당 불내증 있서 피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. 야 감동이다 유당.. 유당불내증? 어 유당불내증이 아니, 부담, 있어가지고 아유당불내증 <웃음> 유당불내증 인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유당불내증이 있으 치즈먹으면 설사예요아 진짜? 아 그러면 그럼 치즈케이크? <웃음> 치즈가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? <웃음>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치즈... <웃음> 치즈피자에 치즈크러스트 추가한 다음에 치즈소스 찍어서 먹을까요? 어, 거, 거, 거기에 우유까지 마시고 거기 우유까지 인삼이 좋다 요거트에 형 그럼 그냥 관장 아니에요? <웃음> 네가 바라는게 내관 <웃음> 아니 그래서 형뭐 뭐, 뭐 먹고 싶은데요? 초밥집 양념통닭 아니, 아니 그뭐 먹고 싶은데요? 디중에 그거 알레르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아 <웃음> 진짜? 우리 초밥집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어 있어요, <웃음> 있어요 카메라 있어요. 들고 있는 친구 빨리 자기 의사표현 하세요 제일 시키면 제일 많이 옮야너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, <웃음> 이런식으로 은근슬쩍 출연 할거야? 아 요즘은 출연 하고 싶어해요 소 <웃음> 처갓집 알레르기 있었어? 네, 있어요. <웃음> 너 지난번에 처갓집 시켰을 때너왜 시발 카메라에 찍을까? 아니 카메라 너 가리냐고 <웃음> <웃음> 아 영동아 다음 앨범은 언제네? 앨범이요? 4월 초에 낼것 같아요. 그거 유진 누나랑 같이 뮤직비디오 찍으려고요. 어, 댄스 댄스! 어 아, 진짜? 진짜? 아니 근데 왜내 허락은 안 맞지? <웃음> 형도 출연해야지. 아, 미안해 유진이는 나를 통해서 무조건 가능한 거 그게 건데.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야. 걔가 조연이고 음. 아, 아 저는, 저는 연, 음. 연출이고 형이 이제 주연 아뭐 믿을 수 있는 멘주 그거야? 유랑 키스신 음... 박치키라고!!! <웃음> 아 죄송해요 아, 아, 아, 아 죄송해요 맨얘기 하다가 뭐라고 야 죄송해요 뭐야.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아 어, 진짜 조용 아 어째 어째 요즘 왜왜 조용하나 했다. 아, 아, 마태 형, <웃음> 그거 제 뮤직비디오 형 찍어주시기로 했는데. 제목 다 먹으신 거 아니겠지? 4월에 하시기로 했어 <웃음>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4월 초에 나온다고? 저 지금 밥안 시키면 준호 형이 저 죽일 거 같아. 그러니까 아, 준호 아, 형 지금 벌써 지금 약간 돌렸거든. 카로미야? 이 <웃음> 아, <웃음> 형이 요리하는 거예요? 아 형이 요리하는 거야? 아 진짜로? 준호네 떡국. <웃음> 아니 그러면 준호 도 일단 저녁메뉴 시켜야 되고 너도 이제 4월 초에 앨범 나오니까 그럼 술을 시키죠 어, 형왜 이렇게 이거 맞잖아어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뭐죠? 어, 갈아다나 싫어해 너 진짜 날모르구나 내가 널 알아서 뭐하게 남의 여보인데 남의, 남의 여보라니 우린 동료예요 진짜 <웃음> 친구예요 우리 뭐 어,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? 닭볶음탕 어. 야, 오오 결국. 아니야? 수... 아니 달라 달라 그 달라 달라 그 층딱이잖아 형아 달라 달라 아니 준호 형이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 여기 잘 나오니까 그럼 요기요 에서 형은 얻어주고 싶으세요 그러게 닭볶음탕 먹자 어 근데 진짜 좋아요 형 준호 형 먹어도 있는데 슈프림 양념 치킨 어, 진짜? 그것도 시키자 아니 잠깐만 난그런기 생각해 닭볶음탕이랑 슈프림 양념치킨을 같이 시킨건 아니야 왜? 아니, 왜죠? 치킨만 치킨이랑 치킨을 시킨게 어딨어 야 그럼 조개탕 어때? 조개탕 조개탕? 해불 아 맞다 맞다 형님이 너너 음. 너 사실 준호 오빠 싫어하지 아니, 조개 다못 뭐 먹어요? 지금 <웃음> <집에> 약간 껍질 <웃음> 드는 <주는> 거 같은데 <웃음> 아니, 아니, 형 씨. 조개 뭐 먹어요? 형 그럼 도대체 뭐, 뭘먹었 먹는 해물 거? 있잖아요 광어로? 어, 그거 먹을까요? 뭐아 근데 해물을 배, 배를 배못 채워 광어로 그럼 닭볶음탕은 싫거예요 아니야 추워? 파전 파전, 그래? 파전. 그래? 와 파전 닭볶음탕 미쳤지 나 파전 시킬래? 음. 아, 그럼 닭볶음탕에 파전 그러면 뭐, 뭐 이제 뭐 메뉴 결정된 거 같으니까 시키죠 이제 뭐 두꺼비가 아, 굴러서 시켜줘 저는 배달 요기요로 씁니다 진짜로 메뉴. 저희... 아, 당연하죠. 아 그래? 여기 패스. 야 아파트마. 왜? <웃음> <웃음> 야 형님. 와 맛있겠다. 아니 내가 먹고 싶은 슬프트 메뉴를, 슬프트 메뉴를 슬프트 제가 슬프트 슬프트 자꾸 시켜봐요. 빼. 시크레야 건강만 빼고 먹고 싶은 거 시켜 형님. 아 형이, 형이. 형이 막무가내로 물고나가세요 형님 너무 많아요? 형이 막무가내로 물고나가세요 내가.. 내가.. 진짜, 내가.. 내가 겠다 라고 하면 괜찮아 물어볼까? 어. 어. 다 그럼! 써! 써! 거다 먹는 거 아니야? 나 먹고 싶은 게 있어? 어. 슈프림 치킨 시키자 그걸 왜 누가 먹어요 지금? 야니 네 아내가 먹었는데 니네 아내가 누가야? 어. 너 누가랑 계산했어? 어. 누가랑 계산했지? 아,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누가씨 해봐 세상에 안녕하세요 누가씨라고 하잖아 좋다 좋다 이런 압박 좋다 누가 봐 누가 봐 누가 봐아 누나 그러면 이거 시키고 뭐 전? 자진 시키고 그리고 준비. 야 오면 깨워라. 네. 왔어요, 형. 어, 어, 되, 왔어요, 형. <웃음> 내가 눈 다른데 <딴> 없으면. 그 유광이 뭐지, That's too bad. 오케이, 나 일단 시켰습니다. 아, 고생하셨어요. 다뭐한 시간 정도 걸릴 거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저술못 음, 음. 먹어요? 왜요? 오늘 몸이 안 좋았어. 진짜요? 몸이 형 몸이 안좋으면 술 못먹게 돼있나? 아니 형이 몸이 안좋으면 술을 다 들어야 돼요 실망이네요 형 아니 형이 그냥 결정해형술 못먹어요 오 아니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서 그, 그, 그, 되게 기분 아니 아니 형술 못먹어요? 술 못먹어요? 술 못먹어요? 아, 여기 여기 아, 니까술 그러니까, 못먹어요? 술 못먹어요? 술 못먹어요? 아니 먹을 수 있잖아 아니 형술 못먹냐고요 술 오늘은 음. 안돼 왜요? 그 내일 먹어도 돼요? 12시 지나면? 아 내일까지 <웃음> 광고 기회가 늘 넘겨야 되지 그래요? <웃음> 어제 어제 안 했어요? 형거 맨날 그 멘트 나오는 거 같은데? <웃음> 형 광고 기회가 형 광고가 하루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 형 <웃음>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안 먹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술 권유하는 거는 음.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의 그 푸시가 있어야 돼요 <웃음> 음, 형 진짜 아프신 거예요? 어디가 아파요? 여목간절럽고함물이 여기 어디예요? 여기예요? 어디예요? 임산부예요? 임산부 <웃음> 어? <웃음> 축구 선수인가요? <웃음>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<웃음>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<웃음> 아니 형 유준호예요. 나한 잔만 딱 하자. 한 잔만. 안 돼. 진짜 안 돼요? 그럼 그 최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? 아 됐어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. 네. 먹지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. 그럼 먹지 형그 다음부터 아무도 먹지 마. 다음부터 형은 술잘 마신다는 얘기하지 마요. 노보단 네. 잘. 잘 마셔. <웃음>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<웃음> 내가 술은 못하는데 노보단 잘. 형 마셔. 저희 멤버 중에서는 솔직히 제가 제일 잘 마셔. 에이. 에이. 야나 뜰래. 아 형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가잖아요. 야 그거 뜨자. 1대1 아이 일대1 아, 저는 저는 이런 1대1이란 말이 너무 그러면은 형은 이미 아니, 이미 우리 중에 4등이고못 마시니까 어, 어, 우리끼리 오케이. 1, 3등을 아이 잘... 오늘 못 마시는 거고. 뭐. 형 이순이 어. 2022년 평생 하는 거예요? 2022년 형 꼴등이에요, 그냥 음. 술못 마시는 거. 알겠죠? 뭐 인정하셔요? 아니, 준호형, 안 마실 겁니 그래, 근데 준호 형 평소에도 못 마시긴 했어요. 맞아, 그러니까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, 요즘에 뭐 그냥. 소주로 바꿨다고 하는데. 그래 봤자 지 뭐. 내가 방금 너두번 살렸어. 왜요? 두번 주먹질을 할 건데. 단지 잡았어. 너뭐 사이타마예요? 뭐야? 아니 뭐끝 빠지시든가. 형은 근데 진짜로 네. 그뭐 일한다는 핑계 대지 말고 응. 오늘 제대로. 오늘은 뭐 없어요? 아형 근데 술 먹는 거 오늘이 응.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일 뭐 없어야 돼요. 아 내일도. 네. <웃음> 내일, 내일 출근하지. 그러니까 내일 출근도 없 없애줘요. 전 없. <웃음> 아 저희는 출근 없애는 타입이거든요. <웃음> 네. 여기, 여기 여기 대표님께 말씀. 대표님 출근 그래. 없애줘. 아니 그안 그러면 뭐 일단 안주 시켰으니까 그럼 안주 올 때까지 뭐기다려보자 촬영! 오케이! 갑시다!